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교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십일월 11월 22일, 11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하는 평화의 인사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함께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바로 옛 사도들이 고백한 그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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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공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함께 찬송 5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장민호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촉촉한 비와 바람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좋은 신선한 가을 날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짧은 인생에 코로나라는 시험을 주시어 각자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또 전보다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때를 허락하시어 어려운 이웃과 형제자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는 사랑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주변에 소외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난 한주 저의 삶을 되돌아 봅니다. 코로나 시험으로 솔직히 저희 마음의 중심에 주님보다는 제가 있었고 말씀해 주시는 기쁨과 평화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썩어질 것들에 하루종일 허덕이며 종 노릇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면서도 매번 나약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병마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지친 몸으로 아버지 예배에 참석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저희를 대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변화받아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이 주셨던 소명의 길을 따라 잘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찍이 화란 땅까지 인도하심에 주님의 기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부모님을 따라 공부를 위해 꿈을 위해 화란 땅을 밟았습니다. 청년 시절의 황금같은 소중한 때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주님이 되게 하시어 이 어려운 시절에 절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빛의 선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때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화란 모든 성도가 기도를 인도하며 함께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고총 신앙생활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와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항상 묵묵히 주님 일에 봉사로 영광 돌리는 충성된 모든 손길들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에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저에겐 각자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전해도록 드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세상, 세상 중에는 어린이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나와 같은 어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는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사람 또는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 두종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얼굴도 어쩌면 저쪽 사람들이 더 잘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더잘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분명 한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고 또한 사람은 다른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달라요. 왜 이것을 하느냐? 왜 이것이 달라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중에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달리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에도 달리고 점심에도 달리고 학교 갈 때도 달려가고 집에 올 때도 달려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렸어요 물어봤어요 너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니? 아, 자기는 달리기가 좋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대. 달리면 바람도 세게 불고 신선한 공기도 많이 들어오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건강에도 좋고 달리기가 너무 좋대.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달리기에 시합에 나갔지요. 누가 빨리빨리 달리나. 그 친구가 1등을 했을까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1등 하려고 달려요. 또상 받으려고 달려요. 그러나 이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주든지 말든지 그것은 뒷전에 있고 사실은 자기가 좋아서 달리는 거예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상 받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린이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 때에 어떠한 원칙으로 어떠한 지붕 아래에서 살고 싶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바울 선생은 여러분께서 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원칙들을 가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함께 찬송가 588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 감사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순간 곧 사람이 먼저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감사하게 되는 그 순간을 거듭남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거듭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순간은 마치 천지가 창조되던 그 순간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고 또한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렇게 새롭게 창조되어 나온 그런 자들이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새로운 호흡으로 터쳐내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외우고 공부해 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릴 적 불렀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지금도 여전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걸려서 깨달은 바가 이것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자꾸만 바로 그 은혜 받는 방법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다시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엄마의 아들이 될수 있어?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상에 잡고 있는 영생의 비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러한 복을 가르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목사가 천당 가는 법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단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수천 년 동안 면면하게 내려오는 교회가 본질상 어떠한 곳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곳,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증거할 뿐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증거할 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비법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밝히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이미 그와 함께 죽은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7절에도 보시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말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만은 바울은 그에 앞서서 우리가 이미 죄에서 벗어났음 또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그 역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비법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서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영생의 비법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고행하라 고행이라는 그런 비법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몸의 사욕을 죽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첫 마디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러하다라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임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죽은 자는 바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죽은 자에게 무슨 욕심이 있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짓는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영생하려고 그런 욕심, 욕심마저 품는다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죽은 것은 맞는데 그 사이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죽은 것도 사실이고 또 이미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도 사실이다. 기정사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말로 거듭났으니까 너희는 응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에 따라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깊, 깊은 뜻이 솟아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누가 읽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거듭난 자가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게 성도란 이런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미 죽었던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이죠 자꾸 다르게 정의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닌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사는 그런 자들에게 들린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겠습니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먹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졸리운 것도 참아야 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도 추구하지 말아야 되고, 진리를 찾는 노력도 하지 말아라. 그것도 욕심이니까.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곧 너희 몸은 죽었는데 왜 자꾸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즉 너희의 죽었음을 믿으라라는 이런 촉구인 것입니다. 우리를 죽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건너왔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례지요.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자라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려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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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도덕이야기처럼 들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도리어 의를 행하라.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죽은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바혔던 자, 바로 그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러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던 그 자가 다시 살아나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이 영생을 살아나가야 하겠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를 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적극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피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무기입니다. 싸우기 위해서 나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여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에게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기 위한 도덕, 에틱,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13절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바로 이 자가 누구겠습니까? 잠자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같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라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죽음으로부터 거듭난 그러한 자라면, 우리는 예수처럼 죄를 피하고 예수처럼 의를 행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자의 생활수칙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새 생명은 온통 죄와의 전쟁 그리고 의를 향한 경쟁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이미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하는 것,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시겠지만 겉으로는 똑같겠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기 위해서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기 위해서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는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 의도부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신분도 다릅니다. 자격증이 있는 자가 하는 것과 없는 자가 하는 것, 그런 식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과 남이 시켜서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14절에 있다고 라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일의 결과를 보시면 아십니다. 감사하는 자, 은혜를 먼저 받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그러한 자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예수의 죄, 예수 예수처럼 죄를 피하고 또 의를 행하자다 보면 은 간혹 실수하는 일이 있겠지요.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가 죄와의 전투에서 실패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 때문에 죽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렇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앞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자들 을 바로 그 자들에게는 한 올이라도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율법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에 나오고 있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는 것. 바로 그때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지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입은 자, 은혜 아래 있는 자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그러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다 사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앞에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때문입니다 먼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어떠한 의도도 없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족분들이시겠지요? 함께 인사를 나누시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심을 서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사항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오수선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텐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중에 이것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